그치? 아, 버텨야 되는데. 많이 지칠 수있어 지칠 수밖에 없지. 어, 리, 리드미컬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나 더 이게 뒤로 가갖고. 여기 지금 타이틀을 찾아봤어요. 아, 전치사 2나 위드나 인. 물론 이거 말고 도 전치사 많아요. 뭐, 비트 비와이드 런 거. 얘네들 다음에 오는 관계대명서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하게 냈어요 후일까 홈일까? 휘치일까? 대실까? 이거찾는 문제였어 어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너희도 격알수 있잖아 격 이건 결국 전치사장에 나온다니까 격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죠 관계대 명사 앞에 전치사 없으니까 아니 어디까지 가니 이게 여기까지 가야지 뒤에 뭐가 있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불안전했잖아 투가 있네 얘가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2에 목적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어? 이렇게 없잖아. 이게 앞으로 나왔겠지. 선행사에게.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모을 수 있니? 여기? 어, 왜? 목적 적이니까 후도 오고, 쿵도 오고, 뱃도 오고 다 된단 말이야. 다 아, 돼요. 다 아, 돼요. 그쵸? 어. 근데 만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이렇게 나왔어. 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다시, 다시 써보자, 이렇게. You were, uh, regent, the person, now, o 이렇게 쓰면 어떡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골라주는 거야. 투가 얘들아. 여기 있는 투가 앞으로 왔어. 앞으로. 똑같은 색깔 할까? 앞으로 왔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썼던 것들. 후가 올까요? 홈이 올까요? 대시 올까요? 아니면 히치가 올까요? 이런 분들. 자, 선행사 더 퍼스 나왔어. 투단에 전지사를 데리고 왔어. 앞으로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끌고 오니까, 그때는 여기 나와있던 게다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지 어, 그리고 이 노란색 그대로 가볼게요. 유필. 자, 요건 삽입이야. 삽입이니까 묶어야 돼. 요 묶어야지 격이고여이런거왜 나타나냐면, 단문과 복문이 관계정사들로 연결될 때, 하나가 복문일 때, 복문일 때는 주어동사가 두개 이상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들어가면, 주절에 종속절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뭐야. 그대로 나와야 할거 아니야. 여기 뭐가 나와? 이렇게 했나 나온 다음에, say, no, to는 나갔잖아요. 몇 표시해. 수가 있으면 안 돼. 이때 뭐가 나와야 돼? 자, 중요한 거. 수가 있잖아요.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가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전치사때에는관계증명사대쓸수 없어. 그러면 얘하고 얘야.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선행사가 아까 뭐라 했어? 얘 m 에 사람이 선행사라서 답은 얘가 되겠죠. 그죠? 얘는, 거기서 사몰릴 아, 때만 쓰니. 까 알겠어? 구별할 수 있겠어? 양쪽 다 반응해야 돼. 중요한 거 많이 들어가 있어. 지금 유필이 결국 관계정사에 삽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양구사들은 여기서부터, 아, 이구사들은 여기서부니까 여기. 그럼 앞에 거 내용 직접 지켜봐요, 이거. 서울은 이거 영작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 끌어가야 되잖아. 기딱 감고서, 아, 너는 화가 날 거야. 뒤에 뭐 있어? 그 사람에게 화가 날 거야. 분개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어? 관기령인사 보였지? 바로 뭐야? 네가 느끼는. 뭐라고 느끼느냐? 네가 뭐할수 없다고. 노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노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대체 이렇게 끊으면 된다고요 선행사는 대리고 들어가보면 바로 그 사람에게 노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그 선생님이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부탁하는 것마다 예예예 예, 예, 그래. 나중에는싸이면 뭐야? 어, 저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허? 항상 예스만 yes, 예스라고만 하니까. 자 그런 경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은 자 여기 봐봐, 노러을라왔으니까더 이상 너무 안 타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 뭘 통제할 수 없어? 야저 여기 봐, 라이퍼 명사죠? 조치사업 이런 게 전명구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거고요. 전명군두 개가 병렬구조야. 또있네 여기. 뭐, 여기 없어. 명사 어있어 명사잖아. 어쩌면 명사들이라고 했잖아, 명사지. 그러니까 이게 전명구 그래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당신은 통제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제 당한다는 얘기지. 그지한 사람의 일도박 들어주느라고 내인생을만해에대처받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나은 12월 모임 19월 노꺼구나 핵심은 뭐라고요? 전치사전치사가 나왔을 때 관계정사 앞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과연 뭘쓸수 있느냐 주격이라 안 된다. 대세는안 된다. 요거 요거다 그럼 얘는 선행사가 모일 때알아위때만 쓴다 얘는 모일 때 선행사가 아, 무일 때만 있니다 땡. 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는 이거 영작할 수 있어요. 중앙고등학교도 영작해야 돼. 다시 한 번은 다 똑같아요. 중앙도 이거고, 서울도 이거고. 삽입된 거 잡아내야 돼. 어? 삽입, 삽입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영작되기 참 편해요. 리 요것만, 요거 하나만으로도 당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문단문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근데 단문 동문 가지고 관계 등에서도 연결시키는 거는 나름대로 난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 주위에 집중시게 가능해. 내가 늘 하는 거. 끌어오니. 그럼 싹 치워. 우리말로 탁 끌어다녀. 그 다음에 생각해. 복귀해. 다시. 어? 복귀하라고요. y o will resent the person. 이런 식으로. 나가란 말이야. Who 아니면 to whom. 이것도 되지? Who 아니면 to whom으로 시작하면 돼. To whom으로 쓰는 것도 쓸수 있어야 돼. To whom. 알겠어? 어, you feel. 뭐 이런 거 써야 돼. You cannot. 어, 당신이 뭐할수 없고, 지 라고 생각 안 나. 팬나다면 어, 세이노. 어, no. 그치? 추가 나갔으면 노까지만안 나갔으면 s 이노 n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비코드 이하절 쭉 쓰면 되지. 오케이? 쓸때또 주의하죠? A는 쉬워. B가 어려워. B가 어려워. 이제 B라고. 그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어쩌니 뭘로 나오는 거니까? O의 목적으로 B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A는 쉽잖아. 유얼라이프니까. e 니